데스크가 두세개 있고 2 있고 리발표자가 발표자 데스크가 있어요 2개 있고 누구인거 하시 대표자님은 대서자님은연기서 써가지고 어차피 뭐 등반으로 가는거니까 편하게 들어가십니까? 하시겠습니 그리고 대표자사는 발표자님 앉아계시고 음. 발표를 하시는데 20분 발표 20분 질의입니다. 시계, 시계. 시계. 센터장이 5분 남았으면, 5분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발표의 순서는 회사 소개 2분 이내에 끝내세요. 2분 이 뭐, 왕년에 부터 세가지고, 어떤 분은 막 5분, 10분 정도 하는 애들 안 됩니다. 2분 이내에 회사 소개를 2분 이내에 끝내고, 기술성에 대한 문제, 발표, 이거 한 7분에 끝내세요. 7분. 7분에 끝내고, 그 다음에 사업성, 비전에 대해서, 10분을 하려고 하십 나머지 1분은 1,2분은 만인 임팩트를 주는 시간이에요. 이자금 지원받게 되면 반드시 개험 서고 공해서 그만큼 수출실적을 올려서 요금수출 많이 하겠다. 꼭들어가라 나는 정병하고 유병철씨도 막 끌어들이려고 했때든 임팩트 1분는 잘하실 <웃음> 그래서 <웃음> 혹시, 뭐, 혹시, 뭐, 뭐 에서 차에서라도, 아니면 네. 어디 집에서라도 연습 좀 했나요? 아니, 연습은 못 했고요. 네. 근데 어저께 사장님하고, 뭐, 네, 어저께 사장하고 얘기하다, 이제, 그동안 솔직히 2007년부터 하고네 번인가 해갖고, 해갖고 사장님다 떨어지셨어요. 네. 지금까지 된 적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 요번에, 그냥, 야, 이번엔 네가 하면 될 거야. 뭐, 이 말, 이 말씀은 음. 그렇게 없서이 책임을 전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그, 저, 내용 사전 설명도 쭉 보니까, 이, 결국 이거 연구개발을 하는 목적이, 결국 일자리 창출하고, 매출, 해외 수출이잖아요. 어, 그거에보고서 저는 어차피 영업, 영업부장이었으니까, 20년 동안. 음. 저는 이제 그거에 맞춰서, 뭐, 음. 어, 이제 정종심 왔을 때 500원짜리 동룡 갖고 왔고, 영국에 투자금 땡겨 갖고 우리 는 조선소를 만들고, 이병철 씨, 소니 일본으가지고 반도체 시작하고, 그걸 임팩트하게 하면 저도왜이거 하니.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또 기술을 아무리 만들어도 지금 영업해서 매출을 한다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20년 동안도 네트워크 해놓은 바이어들이 있어서 구매조금으로 잖아요 그걸 활용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물건만 나오면 딸면 되거든요 그 장점을 좀 이제 저는 이제저서 그쪽에서 포커 맞춰가지고 충분히 잘 하셨던 것요 그러면은 그노트북이 원래 신지나 현장에서는 그 이정도 위치에서만 발표를 그래서 그네서 그 때에는 보석을 날들고서 제시계 있고 그래서 그... 나무바리이나타기 때문에 그안배에잘붙가지고 발표를 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매서 <웃음> 구보신 제품 개발사업 과제 신청은 에센스에 꾸미고 있니다 지금부터 과제 발표를 해겠습니다그리고그 앞에 있으니까 노트북에 그 있으니까그매서해서 뭐 중요한 인필트를 가가지고... 컴퓨터를 제가 문기는 건가요? 네. 어, 네. 여러분, 여러분, 저 네. 한 번, 한 번, 그냥, 되든 안 되든 간에, 저기, 오늘 치아 타임이거요 아, 어, 지금 네. 해야 되는데. 오늘, 아, 사실 뭐... <웃음> 아니, <웃음> 오늘, 오늘, 오늘 아침에 자를 아, 수 있는 것고 아니, 어, 그 <웃음> 네. <웃음> 기술, 기술적인 내용도 어저께, 어저께, 낮에 사장님한테 요청할 건 처음으로. 20분 설명 듣고 지금 온 건데 네. 해보시면은그 나라 우리 응. 민정인들께서 그 응. 응. 지적을 해줄 제일 중요한 거는 대부 사람들은 5번 사이에요 20분 질문 시간에는 발표 시간에는 질문이 안 들어와요 응. 절대 안 들어옵니다 응. 그러니까 막 가야 되는데 막 가야 되는데 오랜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간 너무 뺏, 뺏기다 보니까 사업적인 비전을 내셨는데 시간이 좀났습니다 끝! 딱끔끝인도 질문 들어오면 외부 못할 말 많지. 응? 질문 들어오지 답변 줘야지 하이그 제가, 제가 질문 받을 때요. 이제 네, 저도 이제 기본적인 거는 계속 설명하고 네. 연습해 갖고는 하는데 이제, 딱 보니까, 약간 기술 깊이 있는 걸딱 물었을 때, 이제 이건 내가 이제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딱 맺는 <웃음> 거는. 딱 들면 <들만> 알잖아, 질문 수준은. <웃음> <치주는? 웃음> 그럴 때는 이제, 사실 이제 우리 사장님 옆에서 이제 참여자, 과제 참여자로 계시신다는그 토스할 때, 어떻게 스무스하게, 아, 그런 거, 아, 이렇게 이, 넘기면 되나, 이거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아니, 이제, 아, 부장님이 발표, 발표 하시는 충분한 사항의 질문어 왔어. 아, 그럼, 아, 그냥 내면 되는데. 아나안 해. 아. 그 말실수있다도안 아. 된다, 지금. 그아 그래서 아, 좋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웃음> 지금 이 음. 그 부분은 우리 해외 수요지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이쪽에 음. 선서 마쳤습니다. 음. 그럼, 그럼 넘어가요. 근데 안넘어가고또질문을받것다 음. 근데 대표자께서 혹시 뭐불질세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음. 근데 아, 이 부분은 저희 대표자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네. 아, 거기다 참여연구원이라는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기술이사잖아요. 대표자는 또그 아, 우리 아, 사모님이고, 여자분이고. 아, 그런 분들은 우리 기술이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또한 가지, 저희 사장님도 저도 궁금한 건 뭐냐면, 사실 요거 지금 CDC 덴포 요거 개발하기 위해서 작년에 2 0 1 7년도에 우리가 또그 일본 기술자, 그, 그니까 기술자, 국가에서 뭐 좀, 그 추청 뭐 이렇게 연계 사업이 있어요. 그니까 일본 기술자한테 우리가 기술 같은 거 설명 노하우를 우리가 전자 쪽에 약하니까 좀 설명을 받고 우리가 이제 비용은 우리가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일본 우수 퇴직 기술자 기술지도 사업 이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이 안에 솔레노이드나 요거 지금 개발하는 거를 그쪽이 설계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퇴직을 하셨는데. 기술을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분한테 막 전수를 받은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작년, 재작년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어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 이제 기술력에서 니네가 유학 쇼바 만든 회사에서 전자 쪽에 뭐 어떻게 이걸 만들 거냐말할때 우리가 또 주간 기업은 우리만 하잖아요. 딴 데하고 주인도 안 하고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잠깐 뭐 설명을 좀 해도 되는 건지. 아상단은없는 거예요. 네. 했던 거. 네, 그럼 이제 저거, 우리 그 연역에다가 그거를 좀 집어넣을까 해서, 슬쩍. 저는 저 우수 기술 퇴직자, 음. 그 연구사업을 일본하고 했다 해고 뭐 그런 기술을, 게 강하거든요, 또 일본이. 음. 네. 지금 뭐, 요런 제품이 나오는가지고 독일하고, 일본 정 없으니까. 음. 그것좀 넣어서, 음. 좀, 좀 말을 좀 살짝 더얘기하 네. 너무 집중서나앉아서 아, 일단 앉아서. 네 계속 찍고 있습니다. <목소리> 계속 찍고 있습니다. <목소리> 네, <목소리> 구매 조건부. 안녕하십니까.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과제 네. 신청 기업 엑스스 시스템의 황루호 부장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발표드리겠습니다. 뭐저 오십니까요? 오프라인께서? 아, 아 아니, 저, <웃음> 지금, 아, 이게 무슨. 아, 끊기면 네 아. 아, 예. 네, 네.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에 차량 속도 연동형 CDC 램퍼 금체력 전자조절 쇼바 시스템 개발을 어, 맡게 된 HD 시스템의 최후과장 부장이라고 하는 겁 합니다. 아무튼, 어, 이번에 저희, 어, 간략히 저희 회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웃음> 1997년도 예, 처음으로 회사 설립을 해서 어, 그 당시 에 스노모빌의 가스 쇼바를 어, 미국의 수출을 시작으로 어, 가스 쇼바를 어,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예, 이 연역은 간단히 그, 아, 간단히 중요 연역만 어,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이거 수정된 게 아니구나. 이게 지금 제가 다시 보내드린 거가 수정이 안 됐는데 예, 그래서 2005년 산하동 공동기술개발 업체 선정이 돼서 2006년 8월에 우산 대학과 전자 슈바를 개발했습니다. 지금 어, 지금 제가 흔히 그러니까, 진도가 나데 제가 이요 회사동이나 이분이 거죠 잠깐만요. 네. 내가 먼저 해야 되는 네. 기술 내용이 깊이는 없어도, 네. 전체 흐름을 해야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똑바다를 따라, 같이 따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설정이 되 아, 안녕하십니까월드꿈문신 제품 개발 사업까지 어, 또 어떤 기술 개발 내용을 가 발표할 메지 시스템의 최고 보고라입니다. 좀더 10평 그러면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첫, 첫 장, 첫 장, 첫 장, 첫첫 장, 첫첫 장, 첫첫 장. 아, 발표 순서는 회사기업의 현황부터 경영지부 전형 공사직계획을 가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기식으로 회사개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 대표이사 채용주시고 주소지본 총도 화성에 있으며 설립일자는 2000년도고 여동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응. 관의대로다올것 어? 같습니다. 이건 뭐단계도 아니고요. 너무 응? 가십니까. 응? 연구 연양보석은 1997년도부터 2007, 2007년도에 너무 어, 늦그 20, 지금 2010년도에 수정을 해야 돼. 그, 그 이후에 예, 연도가 좀 뭐, 다음과 같은, 같은 스케줄로 계속 중기차게 기술개발을 해온 회사입니다. 녹음해서 들 테니까 개발기술에 대 소개가 있겠습니다. 응? 자, 개발 키워드는 차량 속도 연노형 CDC 벤퍼 검세력 전자 등 이런 시험을 시스템 개발로서 어, 개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를 바랍니다. 포인트가 내부에서 여기고 아니겠습니까? 이거 다 읽으시면 안 됩니다. 다 읽으면 시간 은무 많다고 하요 중요한 것만 발표에 딱 거기로만 남만 딱 개발일시를 네네 음, 지금 둘 개발일시는 다음 같다 해가지고 이것 설명하다가 시간 나갑니까? 아시고. 그 다음에, 이 개발에, 이 기술 개발의 필요성은 다음 것 같습니다. 기능적인 증명과 변화단체가 승차감 및 조종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강령 변화, 제어 시스템 의현 어, 요구와 피우, 피우, 해외 수입, 구매처와 국내 완성차에서도 구매 가능한 확장용, 확장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를 대단시 쉬운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개발을 하고 있다이거 밝혀주세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독창성의 특별성은, 유압솔레로이드 설계 및 진압기술 확보 가능하며, 고응답, 고내구성의 경찰 CDC, 공포용 솔레노이드, 그리고 산 가능하다. 고성은 솔레노이드 육체에 더 설계 기술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술 개발의 목표물 및 네, 내용에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 결과 및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으니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확보, 회피 방안 및 기술 유출 방지 대책 또한 다음과 같으니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일단은 다시 한다니까. 이런 거, 이거, 이거, 아리옷에 바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수출 1분에 넘어가서 자료를 적어그다대발 목표 및 내용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 목표는 1, 2, 3, 4, 5, 6, 7번 이루어지십시오. 주문는거 i 요 s 2, 3, 4, n 이루어지면 요 다음과 같은 가로진 거예요. 뭐 뭐라 그래요? 요거는 이제 가로등 가지고 성능 지표 목표 및 측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사항이니까 다가갈 필요가 십시오 여기서 시간 잡으려는 중요하니까요. 잘모지요마금야되니다 요거는 질문 분명히 나옵니다. 답변 못하면은 점수 깎겠니까 이거 중요해요. 몇 표시 스타를 하십시오. 다음. 기술 개발내용으로서 1차상도와 1차상도의 와 개발내용은 다음과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례 은 이거 한번 눈 부여를 고 보여주시고 이것이 큰문제잖 그다음에 지금 식 타임이 아니지? 네,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몇분가요 사분이. 분이분이십 내가 너무 빨리 가고 그래. 자, 계속 개발 배운 다음 같습니다. 해결됐죠? 고마이 사람도 뭔 그 다음에 수행 기간별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주간 기업이 90% 제품 개발 및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고, 10%는 수요처인 영국의 회사가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음. 이와 같시고 세부 주진 인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를 바랍니다. 넘어가 주고 <웃음> 자, 주요 연구 인력은 어, 가계 책임자, 채용은 회심료 받자 직무 연기, 의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화계 요게 이제 비중이 이제 들어가 부분이에요. 사업화+ 사업성 비전 사업화 목표 및상정근 거에서 2 0 2십년 과제가 종료되는 시점에 어 이까지는 뭐이거니다거죠 이거죠 이거죠 이거죠 이거죠 이거죠 이거죠 이거죠 은거죠 이거죠 이이거 이거죠 이거죠 이거죠 이거죠 이거죠 이 <목소리가> I guess I 는 o n t believe that. What the truth, I'm glad. What the country and the one person. I wonder 그 다음에 국내외 주요시장 경쟁사는 독일의 KW, 일본의 TEIM, 일본의 스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품차별화를 이렇게이 이 회사들의 강점이 있다면 두 번째 설명해 주십시오. 비해서 우리는 더 강한 제품을 가야합니다. 국내외 시장 규모는 다음 표와 같으니 참고를 바랍니다. 제동업의양산 팔로비에서 기술혁신, 해외교도 확보, 제품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쟁우위 확보, 해외시장 반화및수출 하고 습니다 주요 판매처는 기술개발 주요 수처 사실 영국이 있는데 좀 추가할게. 사실 MOU 계약서에 연구가구나 했는데, 다른 데좀 일본하고 뭐 미국에서 다 빼고 다는 와 있는 뭐라서 거래처를 좀더 늘려 놓은 것요 그래서 매달 그렇죠. 그렇습니 판매 기간 3년에 매달 1은2 4억입니다 정부에서는 15억 이상 되고요2 4억 그, 그, 사업소하고 투자계획은... 별도 중이 아니요 넘어가시. 요거만한번 보세요. 1 2 3 4 읽어주시고 들어와서 요거영 회사의 성전 판매 기간에총 예상 24억면 다. 넘어가시다. 스와트 분석은 음. 강점과 기회만 발표하십시오. 이거 필요 없어. 이거 어차피 칸이 돼 있으니까 쓰는 거지 이거. 아, 거 뭐? 이거 이것상 없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시장 대응 전략을 두고 얘기하네요. 너너때문에 놓습니요이렇게이렇게 계속 틀려줍이렇게 됐습니다. 해외시장 진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넘 고인우지 및 번호 창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빨리. 자, 과제가 끝나는 2021년도에 신규 고용 청수를증명할 것이며 상시 고용인들은 총 27명이며 2022년에는 도 5명의 신규 채용 인원과 45명의 32명 2023년도는 7명을 추가 고용해서 총 39명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의용품 크니까 마이너스 가 없어요. 또 고용지수는 전체가 마이너스, 그 마이너스, 식생활의 상호사습니다 요번 발표하신 분이, 이사람가 통과. 금사 얼마나 있어요 8분 57초. 5분 57초. 그래서 이제 내가 더 추가된 얘기예 아, 정중이 어땠고, 네. 이, 뭐야? 삼성의 이동초에 대니, 예? 왜삼성이인지 아십니까? 어래 제가 가지고 <웃음> 오늘 꼭그렇쳤에어쩌한는 아니다. 무슨 만볼 통과 대화의 팀에 갑니다 네, 준비됐어요? 아 지금요? 허쇼에 이제 허쇼 아, 실제 여기서 퍼펙트 연습 후 가도 전장 가면요 고벅돼요 그런데 기본적인 고벅은 이해해요 왜냐하면 조수교사람이 언제 뭐갈병를 뭐 다니겠습니까? 이해하는데 너무 고벅되고막 하면 아니, 이렇게 헐리지 아, 뭐, 뭐하 이게 나의기술이딱 있는 거 아니야? 이것도? 아니, 아니,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 몸이 세게 들어와요 음. 처음에 기사자가 빼 네? 그래서, 가, 자신감 있게, 아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저는 이제, 그것들이 있으신 사진들 주말에 좀 보충할 게 뭐냐면, 이거 아까 이제 이거 사업성에 대해서 이 제품들, 여기 보시면은, 이거 지금 타사 제품들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이거, 이거. 이것들도 이제 지금 사진 딴걸로다 아까 지금 아, 수, 수정해서 보내드린 거 있는데, 이제 가격도 다 이제 수정했는데, 네. 네. 지금 현재 지금 독일에서 실제 나오는 제품들이 이제 왜 이거를 바꿔야 되냐지 아까 여기 사업에 어떤 이거 사업성하고 왜 사업 목표가 왜 이거를 우리가 이거 국산화를 해야 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자료를 좀더 찾아가지고 보강해서 저는 이제 그만 이제 지금 이제 그 시, 20분이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이거 좀 방법을 좀 설명을 듣고 그 폼에 서 맞춰서 좀막 집에서 막 이제 좀 연습 좀막 하려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연습을 막 하고 저는 이제 그 최종적인 거를 저는 이제 여기가 아니더라도 한 전날, 화요일이든 이제 좀 그거 좀 갖고 와서 제가 이제 좀 한번 최종 좀 발표 한번 좀 연습을 최종적으로 좀지고 아, 그럴 시간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나 해서. 저 그럴 시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지난 말씀은 지는 음. 날, 음. 이번 토요일 날, 네. 제가 차에 새 올라가서 대번 듣고 큰 소리로 말씀을 안 보고 갈것 같습니다. 주연상 봐야 되지. 타세대5어대 4세대 6세대 5서그 6세대 7 했습니다. 대국대통령도대대4 7번연습이세대 19세대 2 0이대 21세대 2 2대 23세대 2리세대2 연습 대 26세대 27세대 28세대 29세대 29세대 29세대 29세대 29세대 29세대 2니다대 29세대 29세대 29세대 2한세대 29세대 음. 네. 아니다요즘기그런 저.. 지금 인에뭐또보초기게몇 시간 한한분시간면안습니다 이거는 난나내맘들때아니 그리고 혹시 이거 지금 이아이그가 그저 구매조금으로좀 들어온 회사는 또 어떻게 어떤 회사는 아직 모르나요? 신청이 다 끝났으니까 알수는없요 어떤 그런 아니 좀 자동차 쪽인지 뭐같자데요 검사, 전체전체세죠 네, 전치세 자율적 그럼 제가 20분 시간을 이렇게 이 경우 상의하면서 하시고 <웃음> 여기서 저랑 똑같이 발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20분 만될 거예요. 이명박은 그도이정도까그 얘기들은 아직 내가 자료 준비가안돼서 일단 뭐 이거 네. 가지고 이제 해야 되고 근데 이병철정좀 쉬어야 되겠 익명으로 해야 겠네그 기억과 정신으로 그렇죠? 2 0분 시간이 되겠죠 2시